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잘생긴 녀석들 어, 세 번째 시간 배우 이시강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들어오세요 들어가요? 네. 우와. 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사하면 돼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현지 시간 이시강입니다. <웃음> 이렇게 하던데? 아 맞아 맞아. 아 너의 인사야? 근데 이렇게 해본 적 있어? 아니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두사를 한번 해봤어요. 아어두사를 아. 해봤는데 도진님인가? 어어.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니 도진입니다. 네, 도진 도진 이 네. 도진인가? 아 도진 거 보고 왔구나. 네,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음. 현지 시간. 현재 시간 이 시간입니다. 시강, 이 네. 아 그게 <웃음> 최선이었어?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아, 나, 나, 알았어. 네, 시간이 안 보여준다고 막 시청자분들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 약간 태화 같은. 네. <웃음> 자, 여러분들 저희 아, 또 텔비 다르죠? 태화랑은 비교하지 말아주세요두 번째 시간이 네. 또 이제 태화가 나왔었는데 태화랑 또 시간이랑도 이게 친하거든요? 친구죠? 둥갑이지? 네, 팔십칠. 아 친구입니다. 아 근데 이제 태화랑 다르다. 음. 이게 최선인데? 어 안녕하세요. 됐어 됐어 안으면 되겠다 현재 시간? 이시간 <웃음> 멋지세요 아, 난리 났어 네. 세상에 피부 짱이다 아 어, 피부 좋죠 물광 지금 물광 피부 빛나는 거 보이십니까? 네 자다 일어났습니다 이 어... 새끼 지랄하고 자빠쳤네 멋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시강이에 대해서 어, 궁금한 점도 어, 많이 있으실 텐데, 어 프로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PPT를 해 왔네. 뭐야? <웃음> 그렇죠. 이 시강. 네. 87년생 5월 1일. 네, 년생 키가 180. <웃음> 왜 소리가 잘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키가 180. 키 180. 조금 그래요? 모자라요 아, 조금 모자라요? 조금 못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거는 아, 아, 방송할 때좀 많이 못했지 조금밖에 안못했다 조금밖에 안못했죠 아, 오케이 만 32세입니다 지금 32세인가요? 네 어, 어쨌든 네. <웃음> 자, 넘어갈게요 제가 잘못 만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웃음>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대학교 시절까지 축구선수로 생활하다가 우연히 접한 책한 권으로 배우의 길을 선택 오. 군 전역 후 일본으로 떠나 네. 아르바이트를 시작 예능 오디션에 1등을 한뒤 5인조 한류 아이돌 키노로 데뷔했다 우연히 접한 책한 권이 뭐예요? 기억이 어, 나요? 기억이 나요 어떤 책인데? 저 책을 제가 오디션 현장에서도 이 얘기를 했다가 엄청 놀림 받았습니다 뭔데 뭐, 네, 궁금하다 <웃음> 마시멜로 이야기 제가 책을 보는 아이는 아니에요 아, 아니, 아, 형도 아, 잘 알겠지만 제가 아, 아, 책을 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아, 어. 책의 겉표지가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퀄러틱하고 아, 어. 어. 뭔가 소설책 같지 않은? 음, 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음. 되게 의미가 많은 책이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다 라던지 뭐 행복한 걸 해야 된다 네. 축구선수로 했을 때 그게 직업으로서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다 뭐 이걸 흠, 느낀 거예요? 그렇죠 대출고? 그렇죠 아. 어느 순간 경기장에 나갔는데 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음. 오늘은몇 시에 끝날려나? 음, 음. 라는 생각을 하는 자신을 봤죠 아. 네. 어, <웃음> 죽여주는 이야기 옥탑방 고양이, 쇼 네. 매드니스, 아찔한 연애 1번 음. 출구 연극제, 정글라이프까지 나왔었고 드라마, 무비, 거침없이하이킥 네. k 팝팝 최강 서바이벌 네. 어? 이거 유한이도 나왔던 게 이건가? 유한이랑 같이 나왔던 게 이거 맞지? 아 거였죠? 그때 나왔었구나? 네. 해피시스터즈 그 다음 네. 마지막 거 뭐예요? 저게 비커스 오브일 저게 대만 거 시청률 1등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후꾸누꾼 후쿠 하다며 시청률이 대박이 나서 지금 팬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한국이 지금 입국 금지가 다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치. 들어가질 못하는 상황 씽 노래 이제 네. 키노 노래도 있고 <웃음> 그렇죠 다음에 애정만만세 기류에서는 솔로곡 네 이번 올해 처음 팬분들과 함께 만든 곡입니다. 음, 음. 음. 네. 아, 이어서 넘겨 볼까요? <웃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웃음> 준비된 뭐야? 영상. 이거 언제인지 기억나요? 이거 샵이에요. 저는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어, 어. 네, 제가 머리를 한날이 이후에 했을... 우리가 뭐했어요? 볼링 치러 갔어요. 그렇지, 우리 이거 볼링 친 날이잖아. 어, 볼링 친 어. 날이에요. 자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시강이의 어, 지금 작품 활동한 거쭉 보셨는데 확실히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도 얘기하시지만 갈수록 잘한다. 일단은 밥부터 먹을까요? 밥 먹고 밥도 줘요. 밥도 줘요. 밥 먹고 네. 어, 여러분들의 질문 받아서 이거 몇개 하고 구독, 좋아요, 카메라. 모든 게 처음이네. <목소리> 이 보쌈에다가 네. 샤브샤브 같이 온 건데 네. 회장님이 또 보내주셨어 우리 아니, 아니. 우리 방해 회장님 아 방해 회장님 아, 방해. 어 근데 맛있겠다 자 회장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기 차 먹을 때뭐안 건네요 양거 해도 되나요 <웃음> 들어오세요 그렇지 해. 네 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고 얘기해라. 너희 회사 분들이 보고 나를 뭐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 회사에 지침이 있어요. 도와준 사람은 어. 평생 잊지 말아야 해. 아 진짜. 나인 누구야? 시강님이 아시는 준호님 예전 여자친구 이야기해 주세요. 몇 번째요? <웃음> <웃음> 126번째 여자친구가 좀 기억이 <웃음> 나. 완전 히 과거 얘기 들어요 126번째면은 뭐한 <웃음> 7년 전이야. 어 그렇지. 1 2 6번이면 7년 전, 8년 전? 어이 새끼. 지랄하고 아빠처럼. 지금 여친이요 지금 여친이요? 지금 여친이요? 2500번 이렇게 먹으면 에이 가만히 맞을게요 자 CF 100변이상 기간에 광고 보내 보겠습니다 샤브샤부 이게 아, 무사 상상을 해야지 이 순간부터 먹자마자 이 맛의 느낌을 표현을 해야지 바로 표정과 속으로 어. 대사를 읽 그래야지 표정이 나오니까 ㅅ <놀람> 렇지 미쳤다 어, 이렇게 속으로 속으로 대사를 해야지 표정이 나오잖아 표정이 나오잖아 연기연기 노몬연기 소주 좀 가져와봐 <나주> 당기 <놀람> <소주 땅기들. 놀람> <놀람> <놀람> 먹지도 않면습니다 그럼 이거 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오케이 이거 진짜 전기 나요? 어 아파? 아. 느껴봐 자 질문 받겠습니다 김무형 예스, 김준수 노 뭐? 김무영이면 예스, 김준수면 노 아, <웃음> 기분 나쁜데? <웃음> 아직 아니야 야 물건 어있어 전기 왔는데? 아 전기가 왜와 에러 났잖아 거아 <웃음> 이유가 있어요 전 <웃음> 어, 이유가 있어요 어 얘기해 어준성을 어. 먼저 합니다. 알았잖아 오케이 근데 둘다 똑같애 알았어 미쳤어미쳤어 <웃음> <삐졌어>. 다음 질문에 <웃음> 해, 빨리 <웃음> 아 시각러브님 누인지 맞춰달라고 사실 지도 보기 싫다 준수님 문에 연락받아주는거다 이거부터 먼저 하자 나는 골도 보기 싫은데 어. 준수의 형이니까 연락받아주는 거다 노 예수한. 뭐지? 너무 말이 심했다 준호 방송 또 나올 생각 있다 없다 있으면 예스 yes, 없으면 노 예스 아유 봐봐 이거 정확하잖아 야 <웃음> 귀찮은 거야 이제슬슬 <웃음> 자꾸 불러서 <웃음> 자꾸 불러서 귀찮은 거야. 아니요. 직원이 그냥... 성공. 재밌는 <웃음> 이제 급이 내가 다르다. 어,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인연은 끝내자 이제 방송의 인연은. 아, 아, 그냥, 아 뒤냐 뒤냐 물어봤네. 이거 뭐예요? 요 <웃음> 나. <웃음> <웃음> 이런 거 그냥 한다고? <웃음> <웃음> 그냥 그냥 아, 좋아하는 걸로 황정사 나는 아니 네 질문이야? 어. 어. 나는 가슴 큰 여자가 좋다. <웃음> 예스? 가슴은 가슴을 안 본다. 너너난 no. No! No. 가슴을 안 본다. 아 가슴쟁이네 마음을 보지 않아 아이 사람 안 되겠네. 좋아요. 형이 한번 나와달라고 해서한냥 놀러왔는데 응. 사실 아프아프리에대한아에대한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에은한들에움한좀있움도좀있었여데와늘지기재밌지잘 응, 응. 재밌게 잘논것 같고 응. 너무 열심히 잘하심히잘하습있니 모습 보니까 분 좋고 응. 앞으좋더잘으으면좋됐으배좋로고서우심히서열할히 활동할 테니까 응. 어, 주노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저 텔레비에서 보면은 응원도 해주시고 그때 어, 재밌는 친구 저 친구 봤었다 이렇게 기억해주면서 열심히 음.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 시강이 또 이렇게 봤으니까 앞으로 시강이 어, 이렇게 본다면 함께 네.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잘생긴 녀석들 세 번째 게스트 어, 이시강 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현재 시강 이시강입니다. 어, 이거네. 이거죠. 중앙에서 마무리, 저이시가 고! Come on! 대현진국! 뭐, 현재 시간 이시간입니다 야...